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려 맞다는 날입니다 네. 대교의하늘연합경리교가 세운 지 42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실 일꾼들을 세우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날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는 이 예배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성모사님 또 교회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참사가이 여러분 한분한분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략의 하나님 연합감리 교회 42년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픔의 날도 있었고 고뇌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까지 에베네스에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42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사, 사랑이 싹떠서부부리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정성스럽게 받으신 헌금을 통해서 세계의 구석에 복음을 전한 역사가 힘 있게 증거되는데. 또한 이 교회는 참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2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쓰셔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양할 따름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받다는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원은 참으로 주옥같은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회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의 전후를 생각해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사회의 길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살 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한다고 하는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살인을 막게 되는 미움에 대해서 이 문제도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늠하는 외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그 가늠을 막게 되는 영성적인 타격 이것 역시 다스려야 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넘어서서 사람의 삶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신 사람에게 왼편 뺨도 벌게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독도 주며 오리를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시력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저마다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과연 꿈속에나 시현 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연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들 진정한 인생의 모습, 특별히 오늘 세운받은 장군인 권사님들께서 살아가셔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올 오리를 가고 속옷을 내주는 삶은 불법의 삶입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따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을 지키는 삶,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속옷을 구하는 사람에게 고독도 주고, 오리를 가려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엑스트라 마이, 이 엑스트라 마이 라는 삶을 부른받았습니다. 그히오는 새우 같으 장군인, 공사님들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를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요 속옷이 아니라 고덕까지 내주는 삶이라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그 삶은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이 오바르 오리만 가면 별로 손해될것 없습니다. 속옷 정도만 주면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뿐 아니라 고독까지 주게 되면 희생이 따릅니다. 오리뿐 아니라 신들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찾아야 됩니다. 소을볼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시간, 재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신들의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엑스트라 마을 가는 삶,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랑에는 계산다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얘들한테 잘해야 이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를 탑대하지 않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자녀들에게 잘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죽고또 죽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소옷뿐 아니라 거옷까지 오리만이 아니라 신일이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사랑을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수행을 받으시는 장로님 본사님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은 이 도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실이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하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를 가는 사랑의 삶은 사랑의 대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편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는 씀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지옥불에 뗄감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던 세상이었습니다. 죄인인 세리도 이방인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사랑의 법은 그것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부담 주는 사람, 나에게 상,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신이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와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요즘을 표현해드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는 죄자가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원수같은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감사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세월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띠리 띠리 병을 가보셨는데 오늘 세월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펴는 심리관는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여러분, 신이 가진 사랑에서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마음에 안 들고서는 저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내 자신의 힘만으로일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만으로는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흥받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르만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을 사랑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은 기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게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는 흰색이고, 사랑할 수 있는 질이 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요한에서 사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동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여서 그 사랑을 말하면서 사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가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년동안 그 인터넷으로 쓴 문제제는 달거리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장모님 권사님을 수영 갔을 때 특별한 인사를 합니다. 우리 대개 아 장모님 축하합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러지요.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냐삼과 조의를 표합니다. <웃음>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지요. 상, 아니 이 기쁜 날삼과 조의를 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장로님 권사님의 이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는다. 이 고백 속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승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삶과 조율를 필요합니다. 대단히 적절한 인사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요 이렇게 세워진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사당히 어려운데만 그 쉽지 않더라고요. <웃음> 근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해 니다 저는 2016년 현역 목회에서 은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한 40년을 풀타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한다는 게 뭐냐 하기만 힘들 말았다고 하면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사랑은 이론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체험을 통해서 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님, 권사님,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한 중요합니다. 재정부의 일, 또 관리부의 일을 모두 잘 감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섬긴다는 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피포럼과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풍년이 이 교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권사님 세우로 사랑의 풍년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적인 절여는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이 낫습니다. 결국 낫는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 목표회장에서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나뵙고 함께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은장님이 많고 계십니다. 아, 이 분은 그 조타운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셨던 내부리나 의사 하셨는데요. 아주 정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예 제 후임으로 목사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분 대사 뭐 이런 얘기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 하다가 멈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강하셔서요 처음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어려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의견이 너무 강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신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가시는데 정말 우리 감독에서 말한 섹티비케이션 성화의 과정으로 자랑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연퇴하신 후에 한국에 나가셔서 한림대학교 이과에학장을 하시면서 의과대학 설립을 돕고 그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은퇴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그래서 그 장문 같은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는 방문자들이나 새로 등록한 교회들에게 영하한 편지를 쓰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지요? 그래서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장문께 보내겠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는데도 장문은 꼭친필로 편을 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더 이상 편지 쓰기 어려울 때까지 쓰신 편지가 육백 동넘습니다그자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아쉽던 나님께서세례받고장로가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 장모님이 아실던 한인교에서 크게 공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의사 니까 의사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같은 프로페셔인사람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모님이 친구를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보다는 세탁소 하시는 양목정 하시는데, 분들. 이런 분들은 완전 가까이 지내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울 때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병원 갈때 영어가 약하면 따라가 도와주시고. 사실 제가 생겼던 마신드는 아니때는그차업대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자 붙자는 명함도못 내리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붙은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벽이 무너지는데 교회의 문화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고원을그 장로하셨습니다. 왜? 그 장로님이 사귀는 친구가 꼭 전문직에 들어오려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이분이 고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다가 자기 재산에 주중하는 부분을 아시던 할인교회 기증한다고 쓰셔가지고 그 장로님께 돌아가셨을 때0만불 이상의 교회로. 그것이 기금이 되어서 지금 이제 10월달에 70년에 다시 이제 환담시가되됐는데 웨슬리윙 이라고 하면서 다시 진축하는 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습니다 장군이 스트롱한 오피니언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환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서 그러면서 목사 처음 <웃음> 건축할 때 그때 내 주장을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하고 두 번째 공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구에한 고집불에서 저의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고받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흔히 말씀하신 그 장롱한테 머리가 숙어지지 않을 수없었습니다전은목사 앞에 그 고백한 데가 신기다 그만큼 나아지셨다. 그만큼 겸손해졌다. 그 장모님께서 도자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제가 매일 아침에 계란을 버리다 찜해서 먹습니다. 진실 십자가라고 하는 글을 쓰시면서 그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취를 나누는 장모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미, 한국말에 그런게 기억 호랑이는 죽어서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는다. 오늘 새로 받는 장을리 군사님들 델라웨어 한인 감독의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기시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삶의 역사만이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신이 감사합니다. 쏘나로은 사랑의 삶입니다. 바로 그들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복된 인생의된 것입니다. 오늘 새로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신이 가시 바랍니다. 사랑의 가슴, 사랑의 손길로 섬기시는 이 사랑의 수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취를 역사 속에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롱펠로의 인생 창가의한 비전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모래바구의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발자취. 소극만이 아니라 고것을 이루시고 오리만이 아니라 신이를 가시는 이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때 착하고 충성되고 된 수고했다고 칭찬받으시는 그런 장로입니다. 선사님 되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